브랜드 카니발 2011년식입니다. 현재 키로수 16만 4천. 엔진 작업 후에 어떤 작업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헤드를 교환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엔진, 자, 여튼 엔진 작업 후에 엔진 체크등이 계속 떴다고 합니다. 엔진 체크등은 이제 터보 죠 EGR 쪽 이제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진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3의 고장코드가 계속 떴다고 합니다. VGT쪽과 배기재순환쪽 이상코드가 뜨고 있습니다. 고장코드를 지어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대치가, 다시 초기 야후에 보겠습니다. 최대 채소치를 초기화 했을 때, 지금 뭐 30%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보시게 되면은, 얘가 쭉쭉 올라가고, 일정하게 이제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상한 파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기량이 이제 변화는 있지만, EGR밸브 자체가 너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듀티 값이 40%씩 올라가고 오르락 나르락 들쭉 날쭉합니다 이거는 EGR 자체가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VGT 액츄에이터가 제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0%, 5%, 90% 서버 엑셀터로드가 혼자 움직이되어 있죠 어, 그지같이 그곳이 마냥 왔다갔다 합니다 터보를 탈착을 위해서는 요이제 총매 보이시는 부분 이제 DPF는 아니고 총매를 떼고 뭐그 밑에 호스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밑에 상태로 봐서는 그 엔진 오일이 세면서 액출에터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액출에터가 고장 나지 않았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BGR 쿨러가 막혀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차이가 많이 나죠? 엔진이 터보 고장이나 이런 여러 영향으로 불안전 연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재순환이 되면 될때 이런 카본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밸브 같은 경우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음, 카본이나 열에 의해서 어떤 영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BMW 마냥 화재의 위험성도 될 수가 있겠죠 이지알 쿨러에 달려있는 밸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밸브를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렸다가 리턴이 됩니다. 네. 고장난거는 열리기는 열리는데 리턴이 복원이 다 안되고 있죠. 냉간시에는 요 안에 보이는 밸브가 열립니다 매연 저감을 위해서 바로 이제 열려서 흡입 구 쪽으로 배기가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살짝 열려 있다 보니까 냉간식은 열간식은 배기가스가 다이렉트로 흡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 매니폴드에는 입구서부터 요 배기가스가 들어가고 블로가바이가스가 들어가면서 예 쉽게 얘기하면 엔진 오일이 여기서 탄다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본이 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끼냐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카본이 낍니다이 카본이 이렇게 많이 낀 상태에서 이질 풀러를 거치지 않은 배기가스가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 온도 자체가 높은 가스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밸브 안에 들어가 있는 밸브를 거쳐서 이제 헤드 쪽으로 해서 연소실로 들어가는데 너무 공기가 뜨겁다 보니까 이 밸브 밸브가 이상하죠 정상적인 거 녹은 거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밸브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열을 견디지 못하고 탔습니다. 흙기나 이런 청소를 하면서 EGR 쿨러를 청소할 때요 바이패스 밸브 이 밸브 자체도 이제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EGR 쿨러 앞선에 있는 EGR 밸브입니다. EGR 밸브가 내가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열리고 닫히고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임의적으로 눌렀을 때 리턴이 안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기계적인 그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작동을 했을 때얘 밸브가 덜 닫히게 되면 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요 밸브까지 고장 나있다 그면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공기량도 떨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출력도 떨어지게 되고 매연은 더 발생이 되겠죠 터보는 재생 터보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품들을 이식하려고 보니까 요 오일 피도스 터보 윤활 라인 호스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별도 작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터보 교환하면서 같이 교환에 들어가겠습니다 터보의 문제는 이 날개를 보시게 되면 깨끗합니다 이상이 없고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부착도 없고 네 이제 터보, 요, 액추레다를 보게 되면은, 요, 기판 쪽으로 오일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보 액추레다에 보면 이제, 그 모터가 들어가는데, 요, 모터 부분, 요 기어, 기어 자체가 이제 마모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안에 까맣게 이제 가로도 있고, 요, 이제 모터가 돌려주는 쪽에서 그 이상이 있다 보니까 위치를 이제 얘가 제대로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음, 이게 이제 껴버리니까 로드가 이쪽 내려가 있는 상태 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터보 같은 경우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코스가어서샜냐면요요 부분을 이제 요 찝어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압축시켜놓은건데 이게 나빠지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코스가 고정이 안되고 움직이죠. 요거는 이제 불량입니다. 요래서. Thank <laughs> you. 수동검사에서 분사량도 적고 편차도 많이 납니다. 인젝터 자체는 좀 수리를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VZ 액츄레이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EGR 액츄레이터의 듀티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EGR이 움직이면서 이건 초기화를 해보면 음, 최대값을 요게 잘 보세요 20% 안쪽에서 이제 놓을 겁니다 공기량도 작동 한과 동시에 이렇게 이제 공기량이 떨어졌고요 보통 공기량이 지금 한150 정도 이제 떨어졌죠 음, 아주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T 정상 부스터 압력도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공기량도 정상적이고 엔진 회전수도 스톨시에 정상적으로 나오고 단 인젝터를 추위에는 한번 이제 손보시면 이차 같은 경우는 엔진 쪽으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홍성 디젤이었습니다